자 그러면 이제 세계관대로 한번 볼거예요 세계관대로 정말 누가 쎈건지 이번에 원작을 보니까 레일리하고 범수하고 싸웠는데 이제 레일리가 그랬어 일대일로 이제 자기가 늙어갖고 범수한테 안된다고 요번 화에 얘기했거든 요번 그 원피스 진짜 재밌을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세계관 최강자들이랑 해서 한번 봅시다 요즘 아시겠지만 여러분 샹크스 진짜 세요 근데 이거를 이카루피나 요 정도 개념 보는 거야. 자, 이런 거 이제 변두리 캐릭터들은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레일리는 항상 요 정도 버틸 정도로 근데 강합니다. 오뎅이랑 오카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빼도 돼. 이거 못 빼나? 아, 뺄수 있네요. 자 전성기로 전성기로 봐야죠. 전성기로 전성기로 가게 되면 이제 요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제퍼센트도 사실 밑으로 내려야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이제 이런 캐릭터들이 사실은 이제 B 써서 잡을 수 있는데. 건 이제 한번 봅시다. 영웅도, 영웅거프. 영웅도 사실는 괜히 영웅이 아니에요. 그리고 드래곤도 어느 정도의 힘인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S 정도라고, 레일리급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비크맘, 비크맘도 이제 카이도급인 거예요. 이제 니카루피랑은 조금 급이 차이가 났다. 아카이노는 해군 원수잖아요. SS에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3대장이요. 3대장이 이이 정도 급인 거예요, 3대장이. 3대장이 이 정도 급이에요, 3대장 그리고 생고구 흰수염. 흰수염도 전성기에나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땡국 코도 사실은 요 정도 볼수 있는 거고, 영은 거프급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킹 같은 애들 요즘 이제 변두리 캐릭터는 이제 이렇게 B 정도로 보는 거고, 영도피랑 이런 애들은 들어가지도 못해. 사고도한요 정도 B 정도로 보는 거야. 그리고 조로도 한요 정도 B로 보는 거고. 3대장 필름 레드에서 창크스팩기 맞고 무릎을 로고 진짜 간지. 아, 나못 봤는데, 필름 레드. 궁금해. CP0, CP0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디가 이런데 못 들어간다는 거지. 좀변두리캐가 된다는 거지. 진짜 좀 슬프죠. 근데 상디가 지금 얘네들보다는 더 세지. 여기 진짜 완전 변두리캐네 올라가면 해군 원스 콩이 있을 거야 파탈이 다 되고 혁명군 군대장 혁명군 군대장도 요정도 되는 거지 혁명군 군대장은 좀 세다고 보기엔 좀 애매해 조이보이 조이보이 혹시 모르잖아이 조이보이가 어느 정도냐 한 요정도 된다는 거지 그리고 록스 록스도 그렇잖아요 록스디지백 필름레드 봤다고 해봤어. 궁금해. 난 드래곤볼 밖에 못 봤는데 오로성! 오로성이 센지는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요게 해군원수 콩이잖아요 싸우는 걸못 봤으니까 요정도 된다는 거예요 뭐 대충 뭐 나는 아파이너랑 샤크스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거프랑 내가 봤을 때 여기로 이거면 되는 거지 그리고 흰수염이 어쨌든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전설 의 캐릭터들은 빼고 그리고 이 검수가 사실 애매한데 검수가 내가 봤을 때는 샹크스만 견줄 정도도 높이랑 한이 정도가 되겠지 록스는 SS 로스 이무 그리고 S는 전설급 그래도 전설급을 S로 놓을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봤을 땐 3대장이 빅 맘을 이길 수는 없어 이 정도 되는 거지 근데 벤베크만이 또 삼대장한테 비비잖아요 킹은 못 비벼요 그리고 사보가 수지토라 잡잖아요 요정도 되는거지 요정도 돼요 그리고 사왕대장급이 이제 여기 최악의 세대 정도 되는거고 여기이 이제 마르가올수 있는거지 그죠? 그리고 제파세대가 그래서 삼대장보다 강하잖아요 요정도 오는거예요 홍로 할아버지 아 요거야? 아 여기있다 티치 티치 찾았어요 티치 까먹 빼. 아, 자 요렇게 되네 근데 여기서 뭐, 굳이 막또 하나 내자면 진짜 막 레전드 레전드 막 이무 호비 피카 음 7기 전성기 때로저마맞대지좀는 했지만 지금 애매하죠 자, 여러분들 요걸로 하면은 이제 이제 요게 우리한테 조금 이제 원작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좀 현실성 있는, 이좀 티어, 진짜 강함순이다. 레전드는 이무, 조이보이, 록스디, 지백 정도로 보고. 근데 록스디, 지백도 사실 애매한 게, 로저가 작살냈잖아. 지백도 사실은 애매해. 그래서 지백도 사실은, 여기, 로저랑 흰수염 뒤로 가야 돼. 이게 맞아. 근데 샹크스가 결국은 로조한테 질 거라는 얘기가 많아서 사황 검수라고 했을 때는 샹크스가요 정도 되겠죠. 그리고 흰수염은 그래도 사황 사황 전성기 때는 잡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요렇게 될것 같아요. 요렇게. 이노샹크스한테